아괴다 안돼! 어? 안 터졌네? 안녕하세요. 1 7다이버입니다 오늘은 어, 식단을 공개하는 날인데 뭐 길게 끌값이 바로 공개를... 여기 있는 게 전부 제 오늘 식단인데 여기가 아침밥이에요. 아침밥 물, 아몬드 브리즈, 저지방 우유 그리고 에너스 포드청 제일 싼거 그리고 저원 프로트 이쪽이 저녁입니다, 저녁. 계란 3개, 닭가슴살 하나, 그리고 바람형이요 햇반인데 저는 반공기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즐겨 먹는 나은다이다 네, 바로 조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 숟가락. 네, 끝입니다. 이게 제 아침밥이에요. 예. 네. 손으로 줍니다. 지금은 저녁이기 때문에 이런데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점심을 빼먹었는데 점심은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일반식을 먹되, 뭐 웬만하면 뭐면 종류는 피하시고, 뭐 굳이 안 피하셔도 되긴 한데, 효과를 많이 보려면 피하시는 게 맞고, 갈비탕이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혹은 뭐 김치찌개, 뭐 이런 일반식을 먹고 싶다면, 밥을 딱반 공기만 드셔보십시오. 탄수화물 조금 커트하면 완전 쭉쭉 빠집니다. 그 다음 저녁. 네. 휴후. 어, 안 커졌네. 제장. 배빵서계을 먹겠습니다 네 응.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 아괴로다안돼기이 강철부대 많이 살이 밥은 다 드셔도 되는데 저 지금 탄수화물 좀 커팅을 해야 돼서 반 공기만 먹겠습니다 아랑소이다500예 이러면 저의 식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잘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뭐 꿀팁 아닌 꿀팁은 제가 절대 숟가락 안 써요. 젓가락만 써거든요. 어, 방금 먹은 양을 지금 자랑은 아닌데 한 40분 먹는 데 걸렸어요. 어, 엄청 천천히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커서 딱히 막 야식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에 서 효과적인 먹고 근데 야식 생각날 때 있잖아요.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플 때는 곤약젤리를 먹습니다. 곤약젤리를 먹거나 뭐, 이것도 약간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막, 이것도, 제가 몇백원, 한, 오백원? 칠백원인가? 그 정도 하는 걸로. 보는데. 아니면 뭐, 토마토를 먹죠. 근데 가격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토마토가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아서. 아무튼,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하다보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계란이랑 닭가슴살도 먹을만하고, 귀엽면 맛있고, 잘 찾아보면, 영칼로리 소스라든지, 어, 시즈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아마 거의 웬만하면 평생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뭐딱 힘든 것도 없고 뭐 먹을 만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 빠지는 모습, 계속 어, 몸을 좋게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